캠핑 조명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호롱불 행태고 하나는 비센터샨캠핑랜턴이고 하나는 몬스터 캠핑랜턴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무튼는 내리고 하나만 먼저 여기 클래식 레드캠핑랜턴 호롱불 엔틱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기가 한 19cm 정도 됩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호롱폴처럼 되어있습니다. 호롱폴처럼 케이스는 일단은 되고 케이스를 빼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롱폴처럼 되어있죠. 여기 이제 고리에 여걸 수도 있고 여기 고리가 하나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걸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걸고 이렇게 호롱폴처럼 되어있고 높이는 한 19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건전지 형태입니다. 건전지는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빼내면 은 건전지가 4개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건전지가 4개 들어갑니다. AA 사이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닫고요. 다 닫으시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켤때는 저 앞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돌리시면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또 꺼질 수가 있고요. 약간 조절이 되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다. 이제 불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 형태로 되어 있고, 불은 조절은 이렇게 했으면 되고, 이것은 건전지행태로 캠핑 때에 걸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에 네, 예,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불을 껐을 때 끌어놓고 쓰실 수 있고, 불 조절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사용하기 편하고, 건전지 4개 들어가기 때문에 캠핑 1박 2일 할때 장시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센트 샤인 캠핑 렌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둥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기둥 행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6개가 있고 이것은 충전식과 건전지식을 개만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케이스는 내려놓겠습니다 케이스도 내려놓고 이렇게 USB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C 타입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걸 돌리시면은 건전지 3개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개 들어갑니다 충전이 안됐을때 여기 보시면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건전지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과연 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지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불을 켤 때는 위에 있는 요 버튼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돌려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조절이 됩니다 벌써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어느 정도 되냐는 여기 원점이 있죠 점 4개가 있는데 지금 3개의 청색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충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해서 캠핑을 하실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밝죠 이정도 되면 은 주변에 불을 끄고 봤을때도 아주 밝습니다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불을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고요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이 켜지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조명이 중간에 막히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랜턴 한두개로도 캠핑을 하실때 감성 캠핑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 캠핑 조명 중에 세번째 마지막 조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몬스터 캠핑 랜턴입니다. 휴대가 가능하고 등산용으로도 아주 소행이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는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있고, 이 본체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스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USB 단자도 있네요. 단자도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서 본체가 나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이드는 이렇게 드러내 놓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받침대고, 이것은 전원과 연결해서 충전하는 거고요. 이거는 랜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높낮지는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서 이렇게 놓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도 놓아 두실 수가 있고 테이블에서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높낮이 밑에 산발입니다 이걸로 이제 조정해서 테이블 위에 놓,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캠핑할 때 등산할 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꼬리가 있어가지고 캠핑할 때도 등산할 때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소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이 박습니다. 불을 어떻게 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저, 빨간 적은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은 여기 바로 크게 들어옵니다. 조명이 굉장히 밝습니다. LED 조명이라 그다음 한번더 누르면은 약간 조명이 바뀌어집니다. 또한번 누르면은 비상등으로 해가지고 청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조명을 형태를 앞으로도 이제 한번 비춰주고. 그 다음에 좀 아주 밝은 색으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상용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으시고 쓰실 수가 있고 이것은 충전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위에 놓을 때딱 거시고 충전은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있습니다. 충전은 여기 빨간 게 있거든요. 여기에 해서 이 코드로 이것도 C 타입이네요. 충전은 여기 C 타입으로 이 코드로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테이블에 놓고 쓰실 때 어떻게 하시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것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산발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돌리시도 돼요. 여기 여기 이제 밑에서 돌리셔도 되는데 여기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요렇게 이제 해서 돌리셔도 됩니다 돌리는 방법은 밑을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완전히 고정해주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발처럼 산발이가 됩니다 이렇게 퍼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가, 가능하고요. 버튼을 누르고 불을 켜고 끄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또앞으로 켜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또한번더 누르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밝네요. 또한번더 누르시면 조명이 바뀌죠 또한번더하면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네,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 쓰실 수 있다는 걸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선 캠핑과 등산의 겸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불을 켜놓고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주변에 실내에 불을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굉장히 박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쓰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명의 형태는 이렇게 똑같이 비상금, 그 다음 꺼지고, 요 앞으로만 켜지고, 앞으로도 브레쉬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박습니다. 캠핑하실 때 쓰시는 거,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캠핑하실 때 조명을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은 감성 캠핑할 수 있는 조명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호롱볼 형태의 조명과 그리고 샤인, 이것은 유리창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감성 캠핑을 할수 있는 거고, 이것은 조명이 아주 밝은 것이 필요할 때 쓰시고 그 다음 캠핑을 할 때, 등산을 할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아주 소형 감성 캠핑 조명입니다. 특히 <목소리> 몬스터 캠핑 조명은 이렇게 스탠드 행으로 아, 밑에 산발를 꽂아서 될 수도 있고 자석형으로 되어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산발을 빼내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또 접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캠핑과 등산용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캠핑과 등산조명으로 쓰실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